부산의 고구마밭입니다 10개 이상 되는 밭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지금 어, 쟁기로 뒤집어 놓은 거 여기는 아직 뒤집어 놓기 전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뒤집는지 자 아, 보시면 여기 트랙터 있죠 네. 저 트랙터로 긁는 거예요 들이 뒤집어 주면서 고구마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땅이 조금 진어 질어요. 비가 좀 많이 왔어 가지고 크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 지금 물기가 좀 흙에 좀 많아요. 이럴 땐 작업이 조금 힘든데 이제 금방 서리 오고 하니까 작업을 좀해 놔야 돼 가지고 예. 고구마들이 나오죠. 그냥 맨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흙 작업을 매년 이렇게 좀 밭에 좋은 흙들을 좀 공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작물 색깔이 이쁘고 좀잘 나옵니다. 모양이. 진짜 우리 부모님의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건 사실 요조, 요만한 요 크기가 좀 맛있어요. 쪄놓으면 이 네. 정도는 보통 튀김으로 어, 해서 드시고,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만한 것좀 좋아합니다. <웃음> 이게 좀 달더라고요. 요만한 크기가 한입에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음. 주워가지고 어, 차에 실는 거예요. 여기는 좀넘어가지가지고약 3,500평 정도 되고요 저희 밭 중에 약세 번째? 한네 번째 정도로 어, 그 정도 큰 밭이에요 제일 큰게 5,000평인가? 자잘한 밭들까지 하면 열몇개 되거든요 이제 고구마가 어떻게 달리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렇게 뿌리 줄기에서 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뭐 바라마따발 같이 생겼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조카 홍예지위도 일하러 왔습니다 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오, 엄청 커 김치랑 먹으면 죽이죠, 이거 가을길 예술이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손님들이랑 네. 저도 지금 많이 더하고 아. 제가 전에 영상에도 다뤘는데, 여기. 자, 이 시즌에 오면은 좀 이따 저희 석양지거든요? 비포장길 다 걸으면은. 아. 자, 오늘 먼 걸음 해주셨는데, 어, 또 귀한 또 국내산 홍어로 대접 한번 해드려야죠. 응. 음. 해봉수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때깔 좋죠? 올리오셔 손님들을 위해서 오늘 집불 삼겹살. 네. 여기는 여러분들 어,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곳입니다. 네. 여기 먹고 잘 치워놓 을 겁니다, 여러분들. 음. 자. 자, 그래서 자. 뜨거우시다. 어손 장갑. 아유. 야, 역시 진짜. 우리 상남자 형님. <웃음> 타이거. 타이거 형님. 어. 야. 오, 이 집불이 굉장히 강해요. 순간 온도가 굉장히 어. 높아가지고 잘구워져요 진짜. 잘. 어. 아유, 진짜 야. 야. 기가 막히게 네 또. 오우야. <웃음> 음 지금 제가 봐서는 다들 정신이시고 혼미해요. 지금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웃음> 한 번에 에, 구운 김에 한 번에 싹 구워서 안에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마지막 굽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타이거님 고생하시네 아주 잘하시네. 요 <웃음> 진짜 이게 시골 오면 확실히 시골 풀티나는딱 밥을 한번 드시고 가셔야죠 뭐 식당에서 먹는 거 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해관이에요 근데 이장님께서 장소 촬영으로 뭐좀 협조를 해주셨어요 이장님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웃음> <웃음> 아이고 오늘도 다들 저 머릿속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사사 <웃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안 익은 거 아니, 저건 안 이제 안 무, 묵은, 묵은 김치 <웃음> 무궁림 씨랑 해가지고 도셔보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야, 아, 우리 형님 또 삼합으로 이렇게 드시네, 또. 어, 막손 떨려. <웃음> <고생하지 않고. 웃음> 아, 고생하셨가고 <웃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음. 와. 음. 씹을 때이정적 <웃음> 음.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 음. <웃음> 와. 야, 밥을다가. <웃음> 어우. 고기가 진짜 이거 아까 실험상 한번 먹어봤는데 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맛있어가지고 자이 갈치 속자오니다 갈치 속자 음. 크~~ 좀 많이 와가지고 아좀 짜겠다 근데 홍어다 가면서 음. 음. 야 너희다 뭐 먹어, 먹어. 응. 좋아해 그래 좋아 먹어 <목소리> 와 잘 들어왔어 쌈장 저희 어머니가 직접 된장 이고다 담으신 거거든요 어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 어. 와 소리 봐 오도돈 소리가 와 홍어만 한번 네. 전라도는 잔치상인좀 홍어가 안 빠지니까 홍어만 한번 네. 어, 나방 목이 하나 들어온 거 같은데 음. 부드럽죠 뼈도 음. 뼈가 음. 씹히는 게 외국산하고 다른 음, 확실한거 음. 홍어만 드는좀 음. 음, 굉장히 부다 음. 풍미가 게그러니 그 싸구려 홍어나 이제 요런 것처럼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뒤에 그 그러니까 은은하게 가고 고급스럽게 올라와요. 음. 홍어 다들 빠지셨습니다. 네. 음. 커거든요, 거하고 이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삭힌 느낌이 많은 그런 거보다 일단 이게 식감이 호불호 굉장히 심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입이 거부했나 보네 들어가다가. 소리야. 응. 음. 소리. 음. 아왜 이렇게 질긴가? 아니 어둑어둑한 식감. 음. 처음에 젓가락으로 잡을 땐 되게 흐물한 것 같은데 음. 씹으니까 이렇게 어둑어둑 음. <웃음> 소리가 나죠 먹어봤어요? 음. 물컹 물컹 할줄 알았는데 아니 제 그거는 끝까지 안 먹어봐 아 냄새는 없어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집, 식감. 시, 어, 씹히는 식감 때문에 음좀 거부감에 사람들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부, 김치 묵은지 <웃음> 이거만 먼저 떨어져가지고 이거 더 리필하러 갑니다 <웃음> 김치량정국에서 바로 빠져나요 이거야 그냥. 달년지야달년지가아 형님 또 김치 또 전문 전문가시요 바삭하네요. 음, 바삭하네요. 딸려. <웃음> 지야 괜찮으시죠? 그냥 나오면. 이거에다 싸면 뭐안 찍어도 되겠다. 음. 음. 시원, 이게 예, 좀 김치가 음, 좀 시원해. 시원한, 예, 시원한 느낌으로. 자, 이맛 궁금하신 분 나중에 저희 음. 시청자 모임 참여하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음. <목소리> 아~ 그냥 <안> 하면서 <목소리> 이거 <이게> 지금 이라니까자 <목소리> <목소리> 이제 어, 홍어뼈에요 홍어뼈 해장으로 홍어라면 또 먹을 겁니다 <웃음> 자 홍어뼈 우려낸라면 완성됐습니다 자전시골집에또 <목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아~ 이거 바꾼 거아니지 아~ 샀죠 <웃음> 샀죠 이거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야, 그, 그, 너더 시키다가 차가워지었다 <웃음> 엄청 시켜서. 뭐야, 그오네 거북 거북한 거기 없나 이건 진짜 국물이 끝내줘야죠 어, 아. 시원하다, 시원해. 네, 맛있어 주영님 아우 주락가이게 <목소리도> 아, 어. 어. 어. 어, <목소리도> 네, 고구마 말랭이랑 무화과랑 데리 <목소리도> 그 오셨는데 또. 또 시골 시골에서 이제 맛보는 거 직접 여기 말린 거또 갖고 가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또 챙겨주셨네요 아버지. 경신분들. <웃음> 우리 저 영암 고구마 좀 많이 사랑해줘 잘 먹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우리 영암 고구마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잘 실어 놓고 자잘잘 실어가지고 자, 맛있게 먹어 네 그러겠습니다 <웃음> 아우고 오늘 또 수아당이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우리 또 김장 할 때라면 또 뭉쳐가지고 또, 또 재밌게 놀게요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사합니다 <웃음>